대축제 있는 써봐도 될까요? 아 써보셔도 돼요 아, 진짜요? 앞으로 앞쪽으로. 위로 어. 그렇지 낙사랑 네. 우리 앞 한번 갈게요네요 여기가 음. 아트센터 대공연장이에 음. 음. 앉아볼까요? 음. 아주 충격이 네. 중인 것 같아요 커피 공연 같아요. 관람객은 저밖에 없어요. <웃음> 좋은데요? 상고가 <웃음> 어,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니까. 마리의 공연 어땠어요? 어, 공연 되게 즐거웠어요. 와 아, 진짜요? 네 사물놀이 이렇게 큰 공연은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아, 네. 그럼 일단 어... 나가서 우리 네. 그 한번 그 분들 한번 만나. 어네 좋아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연 아, 진짜 잘 봤어요 네잘 봤어요 진짜요 양복어를 재밌게... 너무 잘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감사당 <웃음> 뭐가 제일 재밌어요? 어 저는 그 던지는 거요 던지는 거? 네, 네. 바로 요거네 이거요 위로 그, 어? 그렇지 잡고 그렇죠 잡고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 자 던질 때는 위로 던지는 거 위로 지금 위로? 빨리 던져요 하나 둘셋 그렇죠 그렇죠 오, 어. 오, 오, 오. 그래서 아, 다시 핸드폰. 잡으면 돼 중간에. 던져, 다시 던져! 네. 하나, 네. 둘, 셋! 그렇죠, 다시, 다시. 요 아... 잘하는데? <웃음> 저한테 한번 던져요. 어, 아, 던져요? 던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어... 받아보는 거예요. 아까 던지는 것처럼. 이제 받아봐요. 받아보는. 네. 둘, 셋! 그져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자, 미션 성공하면 네. 저희가 남사당에서 네. 덩딱 이라는 거를 해요 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왼손에 잡고 네 왼손에, 왼손에 잡고, 잡고 왼손에 잡고 덩딱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아, 아 알겠습니다 시작 덩딱 아아 아. 다리 내리면 안 되죠 아, 아,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돼 <웃음> 알겠습니다 덩딱 상무 아까 배워봤는데한번더 한번 해볼게요 <웃음> 그렇죠 옷을 쓰는 거예요 머리 크게 네. 부이려고 음 <웃음> 짜잔 에스토니아 공주 같아요 자. 니 자 이렇게 쓰시고 그렇죠. <웃음> 어 너무 좋습니다. <편해>. 돌리는 <웃음>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12, 셋, 그렇죠. 쓰기고, 쓰기고, 그렇죠. 이제 돌아가야지. 단. 단따단따단 돌아가 돌아가 단단 이렇게?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웃음> 그렇죠 마무리! 마무리 덩닥! 덩닥? 덩지 시! 세월호 아. 참고 시작! 덩닥! <웃음> 잘한다! 아와와오 진짜 소질이 있으시네 오. 한번 치는 거 볼까요? 하나 둘셋넷 어퍼백 시! 셋! 두근에 어퍼백이에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하나 하자제자리 네! 제자리펴자리나 빨리 넘어! 하나 둘 하나 자 마무리 둘셋넷 다단 딴 따단 단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운동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있어서 triggers> 네. 면새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잘하던데요 아, 정말 아 진짜요? 정말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 이제 진짜 배워볼까요? <웃음> 제대로? <웃음> 다음에 그럼 오늘 보셨던 거 몸으로 표현하자면은? 음... 봉떡! 덩... 덩... 덩... <웃음>